와 신난다 서하이 축구 잔치 하야겠어 비밀 비밀이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이제 비밀 못하겠다 이제 맛있는 거못 사주겠어 아니 괜히 여기까지 왔어 벌써 먹어? 너안 먹을 거야? 안 먹어도 돼? 어 먹을 거면 네가 들어야지 얼른 오세요 얼른 얼른 오세요 얼른